미쳤다. 어떻게 캐리어를 두고 오지? 허리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어, 맛없어 보여. <웃음> 아, 어 어머 어머. 아, 아. <웃음> 이거 <이건> 왜 난데? <맞네? 웃음> 만 원짜리 인생 메이크업. 갑자기 맞면 예쁠 듯. 어쩔티비.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그럼 좀 쉬다가 저는 빨리 호텔을 가서 식당을 먼저 가볼게요. 일로 와. 일로 이이 우리 투샷이 없잖아 토리야. 얘 사진 찍기 싫어해.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 오늘 메이크업 셀카가 아주 잘 나오네요. 찍어주길 잘했다. 분명히 정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영상 찍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귀여운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울 너무 더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 여기에 여기 자라에서 산 베이지 부츠를 신을 거예요. 이런 건데 발 사이즈를 조금 큰걸 사가지고 살짝 왕발 느낌이긴 한데 자크라서 편해.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지만 여기 너무 추우니까 코트도 하나 한겹더 입고. 예, <웃음> 이 신났어. 신났어. 너무 귀엽죠? 데일리백. 제 데일리백 어때요? <웃음> 이렇게 해서 코트까지 입고 이제 나가볼게요. 네, 저 금방 내려올게요 다시. 봐봐가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미쳤다 어떻게 캐리어를 두고 오지? 어쩔 TV. 좋아, 좋았어. 좋아. 말할 때마다 부족해. 꾹꾹꾹꾹. <웃음> 에스케이 <꿍꿍꿍꿍. 웃음>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언니랑 끝이 소리야, 응. 오랜만이지. 소리 두 번째 방문이잖아, 여기. 여기 프랑스 중세 그림 있어. 입체인다 2층. 시계미전. 시계미전. 그니까 새우 그 니가 말한 거랑 김삼 음. 많이 먹더라고 왜추리알야지추리알야지 말하는 김삼 나왜추리알지 임삼은 안 먹어본 거 같기도 하고 니가 사준 생일 생일 선물 그냥 네, 술이야 알았어, 알았어. 메뉴 바꾸고 응. 응. 응. 그래 그래 그래 응응응 애들 애들 안아줘? 안아줘도 되나? 애기네 아주 그냥. 어, 아 왜이래? 어? 네, 크리스피 새우 창펀이랑요. 소금도 네. 칠리 새우랑. 네. 메추리메추리알트럼 그런 식감 어. 나요. 그리고 라탕면이요. 저희가 온데는 애견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 파티션으로 저렇게 막아두고 여기 여기에는. 포토존 강아지 이렇게 세워두고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 포토존이고 우리 저희가 찍을까? 이렇게 유모차도 응아 음, 유모차도 이렇게 대여가 할수 있어요 아가야 토링 이거 어 앉아 여기 앉아 앉아 간식 밥밥밥 먹을 까 배고파 배고파 옳지, 옳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부절 못하는데. 앉아 앉아 부절 앉아 앉으라고. 앉으라고. 토리 앉아 앉고앉으앉고 소리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옳지. 기다려. 옳지. 기다려. 진짜 웃기다. 토리야. 토리야. 어, 배고파? 토리야. 배고아아 앉아 아니야 토리 앉아 앉아 앉아 어이구 예뻐. 맛있게 먹게. <웃음> 아이 엄청 기대해. 잘했어요. 이럴 때마다부 들어가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펫존 이용하신 분들한테 제공되는 유산균입니다. 강아지용 유산균. 이거 패존 이용하시는 분들 다 드리는 거니까 네, 네. 서비스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이기모야. 이모야이기모야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아, 손! 손! 손! 옳지! 옳지. 돌아! 돌아! 음, 옳지! 좋네. 주문하신 샤오마이랑 네. 새우창판이고요. 여기 샤오마이는 홍고추 소스 곁들여 드시면 되고 음... 여기 안에 반숙 메추리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완숙이 되면 맛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먼저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만. 어, 맛있겠다 그만해. 탱한 것 봐라. 자꾸 그만하래. 1리둥절 음. 오. 이가 어.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응. 터지는 거 봐. 어. 너무 싫어. 개못 땀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어, 맛없어 보여. <목소리> 어, 어마어마. <목소리> 이렇게 생겼네요. 와, <목소리> 역쪽 아, <옆석들> 맛없어 <목소리> 보이는 유튜버. <웃음> 그래서 먹방 안 하지. 짜란. 맛있 <웃음> 음, 맛있지. 음. 나 이건 안 먹어본 것 같아. 메추리. 이것도 안 먹어본 것. 이러면서막 맛있다, 이런 거 아니야? 너무! 너무! 꼭쓰길 근데 진짜 맛있긴 한데. 그럴 정도는 아니야. 이거보다 매출이 더 맛있다. <웃음> 귀여워. 창판 안을 보여줬어 창판 안? 안을 보여줬어. 아, 아까 보여줬어. 이렇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습니다. 아그작! 아그작! 쩝쩝거리나 그거 아닌가요? 씹는 맛이 있네. 아무 응. 아, 먹고 아, 싶어요. 소리도 달래. 너무 잘 먹지. 오. <웃음> 냄새가 너무 좋아. 랍탕 면? 어나 빨간식일 줄 알았는데 하얗네. 이 시그니처 메뉴래요 칠리세요 음! 달라. 맛있어. 뜨거워. 뜨거 아, 뜨거워. 아, 뜨거 아, 뜨거 아, 거워 나 떨어뜨려 <웃음> 그냥 젓가락으로 잘라 먹어야 돼 술집보다 <웃음> 불맛이 강해 이만큼은 스킬 다했서 배불러 그치 배부러지 눈 응. 아까 보니까 다 먹어야지 여기도 소개팅 하고 이거 먹으면 돼내 소개팅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어겠지 어디 선짜리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소개팅 오기에는 가격대가 좀 있 소개팅은? 여기서 뭐, 뭐 더시팩이? 먹기잖아 <웃음> <웃음> <웃음> 한 명이 <웃음> 이렇게 <바포로를> <attaché> 다 계산한다고? 무리인가? 첫 만남에 그러기 무리. 쉽지 않나? 무리 무리 무리 뭐게 아니었다? 어쩔 TV. 빨리 가서 들어넣고 싶어 싱싱 소 귀여워 여기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인데 진짜 이쁘다. 여기는 약간 포토존 느낌, 햇살도 들어오고요. 야. 안녕.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라라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세 와우. <목소리> 선물이 빵이다. 토리. 진짜 어, 똥고스키, 똥고스키. 왜 토리 똥냄새 났네 똥꼬스키 똥꼬스키 왜 그러는거야 <웃음> 토리야 왜 그러는거야 토리 여기서 준 장난감 엄청 좋아했는데 장난감 이번에는 버터빵이다 버터빵 토리야 아유. 버터 뺄수 있어 여기다 간식 집어넣고 빼서 이렇게 하는가봐 아이구아이아이구아이아이아이아이구아이아이구아이구아이아이구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아아아 뭐뭐 뭐? 먹어! 아이고, 와, 귀여워. 똑똑해, 아유, 귀여워. 톡톡해, 톡해 <웃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뭐할 거, 하고 뭐 하러 갈까? 사진 찍으러. 바로, 바로 산책 아니면 카페 아, 우리 위에 7층 안 되나? 아니, 아니. 사진 찍으러. 아, 7층. 그, 아까 그만원 내고? 응. 그 인생 룩업 나가는 거야 그거? 그런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만원이나 내고 찍어. <웃음> 너무 비싸. 토리와 함께 두 번째 호캉스를 하게 됐는데. 아 여기서 두 번째. 응. 저번에는 제 친한 언니 찬스를 써서 스위트룸으로 가서 호화롭게 했지만 <웃음> 오늘은 돈이 없는 거지기 때문에 제일 싼 방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쁜 거 같아. 응내돈내 산. 응내돈내 산. 안에 있는 식당도 가고. 내돈내 산. 어, 몰랐는데 강아지를 데려오면은 강아지 그 비용 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너무 비싸. <웃음> 돈 많이 벌자. <웃음> 스위트룸 가면 그 혜택이 더 많아. 맞아. 뭐 와인도 주고. 와인도 강아지. 강아지 용품도 어, 어. 뭐 드게 뭐 와인 같아뭐뭐 뭐 서비스가 있, 아 아예 그밥 오는 거. 아, 강아지, 강아지 밥이랑 강아지. 우리 밥이랑 다 오는 거 맞아, 강아지 밥 셰프가 만들어줘서 <웃음> 강아지 밥 오급지게 준다던데요? 음. 12시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이제 나갈 거잖아요 응. 꺼꺼지니까 얼굴이 완전 V라인이다 아닌데요? 착각잼나자 v 이 동군부이 아, 동군부이 꺼꾸룩이니까 배도인데요 토리랑 같이 찍어 토리야 일로와 일로와 아이 좋아 물어버려 <웃음> 내가 지금 노래 틀면 저작권을 응 <웃음> 음, 음, 고련네 저작권 걸리지 바로 꺼버리기. 아, 아, 아, 아, 어, 예뻐. 아, 예뻐.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가볼까 어, 좋아, 좋아. 자, 가자. <웃음> 바지로 갈아입었어. 예. 편안하게 입었어요. 치치치다 <웃음> <웃음> 이미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음 응, 이렇게. 이게 만 원? 어, 29cm랑 레스케이프랑 같이 하네. 브라운 칼라로. 오. 마지막 <웃음> 캡.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이거 해? 아니면은 재촬영해? 아, 그냥 하자. 그냥해? 어. 우리 가족 사진 처음 찍어 토리야. 나와서 아, 찍어, 나와서 찍어. 뭐 찍어. 오. 괜찮은데? 멀리 찍는 게 예쁘네. 음. 오케이, 우리의 만 원짜리 인생 메컵. 음. 크긴 크다. 손바닥 이만한데. 어쩔 TV. 응? 야. 저희 남산공원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토리를 옷을 안 입히고 나와가지고 돌아가려다가 일단 나온 거 조금이라도 걸어볼까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편하게 있어. 콧구멍에 바람만 더. 토리는 콧구멍에 바람만 집어넣었어요. 없는 건 제가 했어요. <웃음> 없는 거 제가 하고, 국장님 촬영만 했어요. <웃음> <웃음> 이 힘든 걸 찍어야지. 안 걸어 다니는지, 그니까 러너 거의 그 1년 첫, <웃음> 이런 계단은 진짜 너 거의 안 걷던. 그렇지. 인증샷. 프리 <웃음> 타기 <흐릿하게> 웃기게 나왔네 <나온다. 웃음> 귀여워. 백범광장. 백범광장에 도착했어. 어, 그래서 김구 선생님 동상이 또또 <웃음> 있습니다. 가서 빨리 감사할 표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어, 남산이 크게 보여. 네, 네, 나한 번도 남산 안 가봤어. 어. <웃음> <너도 좀 헛사졌네. 웃음> 어, 뮤직트라면 한 장면 같아.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어, 그래? 오늘 분위기 좋게 나오네. 아, 진짜? 아. 예쁘다, 예쁘다. 싱크네. 음. 스타일은 예쁠 듯. 봤는데 문이 닫았다. 어쩔 TV. 뭐가 나을까? 아니 스파클링 있는 거 먹고 싶어요? 응 그럼 스파클링 있는 거좀넣어봐 스파클링 더... 있는 게 뭐... 로젠은 별로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로제도 괜찮아요 로젠도 괜찮아요. 괜찮죠 요 네. 오~ 모스카또 어... 웬만하면은 모스카또는 이태리거 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모스카또는 좀 공통적으로 약간 청사 가향 위주로 많이 나는데 음... 향이 좀더 진하고 덜하고 약간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네. 그 브라켓도는 약간 딸기?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느낌 음 당도 딱 적당한 거면은 얘가 괜찮아요 적당히 달아요? 네 예, 적당히 달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 어 그거 할까? 어, 그럼 이거? <웃음>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 <웃음> 네, <하는 거야>. 적당히 단거 <웃음> 많이 달면 별로돌아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수 몽슈슈였구나? 몽슈슈 t 티비 기대돼! 집에 돌아왔지 토리야 이번 노는에어리스트시 아, 저는 이제 씻을 거예요 화장을 줘요 단무지 패드로 지우고 있어요. 여행 다닐 때 개꿀이에요. 개꿀. 언니가 먼저 씻고, 저는 회를 시켜서 아까 산롤 케이크랑 와인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먹을 때는 편해야지 뭔가 더잘 들어가잖아요. 배달 받고, 저는 그 다음에 씻을 거예요. 토이 뭘 했다고 그렇게 피곤해 할까? 모랬다고 <웃음> 피곤해, 토리야 응? <웃음> 귀여워. 귀여워. <웃음> 다른 호텔들이랑 다르게 되게 다 빨개서. 뭐 환한 불을 낄 수도 없어요. 이게 최대의 밝게 한 불이에요. 근 <웃음> time is what you're always chasing. I k n o I like to hide. But you're not always k on s e e 다이 <웃음> 도지마롤도도지마롤도지마롤 <웃음> 그리고 이거는 우럭회 이거 와와 이게 바로 호캉스다 그리고 생얼로 한번 싹 비춰줄게 <웃음> 얼로 조지는 것이야 장난지 브이로그의 참마 <웃음> 브이로그의 참맛? <참마? 웃음> 힘겹게 재밌겠단... 싼 와인 한잔하자. 코르크만 느끼면서. 옷왜쓸것나 음! 살 맛있다. 맛있다.